안녕하십니까 IT 전문 강사 김스 IT 입니다 오늘은 조건부 서식을 수정해 보는 모스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만족하는 특정 셀의 서식을 적용하는 것을 조건부 서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정 워크시트에 여러 개의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고 그 적용되어 있는 서식을 수정하는 문제가 모스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해석하든 조건부 서식 수정에 관련된 두 개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수정에 관련된 출제 포인트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조건부 서식의 규칙을 수정하는 문제가 모스 엑셀 2 0 1 6 e 스 p o r t 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적용되어 있는 조건부 서식의 규칙을 수정한다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조건부 서식의 규칙 편집 또는 여러 개의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조건부 서식을 수정하겠다라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쉽게 힌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후에. 적용된 규칙을 수정할 수가 있다 자, 조건부 서식의 규칙을 수정하는 방법은 조건부 서식은 위치가 어디였냐면 우리 엑셀 기본 탭 중에 홈탭이 있고요 홈탭 중에 스타일 그룹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었죠 조건부 서식을 가시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조건을 줄수 있는 자, 특정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고 어, 조건부 서식의 특정 수식을 입력해야 되는 경우에는 새 규칙을 쓴다고 라 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규칙관리라는 게 있어요. 자, 규칙관리에다가 마우스를 오버하시게 되면 조건부 서식 규칙관리자를 사용하여 통합문서에서 모든 조건부 서식 규칙을 만들고 편집하고 삭제하고 볼수 있는 기능이 규칙관리입니다. 그러다 이 규칙관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현재 워크시트로 바꾸시게 되면, 자, 현재 워크시트에서는, 적용되어 있는 조건부 서식이 현재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있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자, 시험성적 워크시트에 가시게 되면, 현재 시험성적 워크시트에는, 뭐, 특정 셀에, 자, 녹색으로 채워져 있는 셀도 있고, 필기 점수의 경우에는 빨간색상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에는 세가지의 깃발 플래그를 가지고 특정 범위에 만족하는 세레만 깃발을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시험성적 워크시트에는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어요 어떤 서식들이 적용되어 있는지 보려면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워크시트로 바꾸시게 되면 자 상위 10%, 아이콘 집합, 그리고 수식 3가지를 이용해서 총 5개의 서식이 현재 워크시트에 적용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의 5개의, 시, 5개의 이 조건부 서식, 적용되어 있는 서식들을 우리는 규칙 편집해서 수정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특정 수식을 자, 삭제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또는 새 규칙을 만드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왼쪽에는 규칙이 적용되어 있고 그 규칙에 적용되는 서식들 뭐 빨간 색상 굵게 표시해라 아니면 녹색 색상을 채워라 자, 서식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 서식이 적용되는 자, 적용 범위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이 바로 규칙,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자 대화 상자예요. 자, 이 화면,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시험 성적 워크시트에서 예제 두 개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 1번입니다. 자 문제 속에서 힌트를 빨리 찾아야 되고요 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험 성적 워크시트에서 자 현재 워크시트가 될 거고 글꼬리 빨강색인 조건부 서식 규칙을 수정해라 그렇죠? 글꼬리 빨강색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열에 있는 필기 점수에 89점, 88점, 97점, 87점 등등의 빨간 색상으로 채워져 있어요. 자, 이 빨간 색상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앞에서 분명히 서식 또는 규칙을 주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이 규칙을 수정을 해라. 어떻게? 자, 셀 2열 5행부터 셀 2열 24행 셀이 범위까지 이 범위에서 평균 점수가 평균 점수의 평균 값들을 초과하는 값에 대해서. 자, 얘가 바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을 편집을 할 건데, 규칙을 편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건이 있겠다란 얘기죠. 그 조건이 평균 점수가 평균 점수의 평균 값들을 초과하는 것. 즉, 2열에는 2열 2월 5행부터 2열 24행까지 자이 필기 점수 값을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누게 되면 평균 점수가 나오겠죠 만약에 평균 점수가 70점이다 만약에 70점이다 그러면 김성우 학생의 필기 점수는 현재 89점이니까 평균 점수 70점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과하는 값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글꼴을 굵게 파란 글꼴로 표시해라 자 얘가 바로 서식입니다. 자 문제 이해되셨나요? 자2월 5행부터 2월 24행까지 자, 범위를 선택하시고 자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자, 조건부 서식 규칙이 무엇인지 규칙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규칙 관리에 들어가게 시 되면 자, 상위 10% 라는 이름으로 서식이 주어져 있고 적용 대상은 2월 5행부터 2월 24행까지 절대 참조로 범위가 잡혀 있습니다 자이 범위가 평균 점수가 평균 점수의 평균 값들을 초과하는 값자이 조건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위를 선택하시고 규칙 편집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규칙 유형 선택이 나옵니다. 자 여섯 개 나와 있었고요. 자 그동안 우리가 수식을 직접 입력할 경우에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해서 셀을 결정하겠다. 이 여섯 번째를 이용을 했는데 자 예제 1번의 조건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평균 점수가 평균 점수의 평균 값들을 초과한다. 그 얘기 뭐예요 여섯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평균보다 크거나 작다 만약에 크다 이 값을 초과한다고 라 하면 서식을 굵게 파란색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섯 가지의 유형 중에 자, 우리는 예제 1번을 풀기 위해서 자, 네 번째 것을 선택할 겁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자 편집하는 영역에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값의 서식을 지정하겠다 자 여기에 콤보박스를 클릭하시면 초과 미만 이상 이하 등등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내가 선택한 범위의 값이 평균 값보다 초과 하게 되면 자 초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초과 평균보다 초과 하겠다 평균보다 미만이다. 평균보다 이상이다. 자, 여기 셀렉트 박스에서 선택합니다. 자, 우리는 문제 속에 초과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서식에 들어갑니다. 자, 서식에 갔더니 글꼴은 굵게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글꼴 스타일이 굵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색상, 글자의 색상은 파랑 글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글꼴의 색상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 빨강 색상으로 되어 있죠. 이 빨강 색상을 무슨 색? 네, 파랑 색상으로 바꾸셔야 된다고요. 자, 색상 팔레트에서 색상을 고르실 때는 정확한 이름의 색상을 고르셔야 됩니다. 어, 마우스로 오버하시게 되면 파랑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문제는 강조 1이라고 하는 자,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현재 마우스가 오버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도 어, 파랑색 계열이 있지만 마우스로 오버하시게 되면 파랑 강조일 60% 더 밝게 라고 하는 이 색상의 이름이 존재했던, 존재하는 것처럼 문제 속에 언급한 파랑만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테마 색에서 우리가 색상을 고르시는 건 아니고요 표준 색에 가시게 되면 자, 파랑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름의 색상이 존재합니다 파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규칙 편집에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그리고 규칙 관리자에서 확인 그러면 빨간 색상의 빨간 색상의 값들이 지금 파랑색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강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평균 점수의 값들 평균 값들을 초과하는 값에 대해서만 파란 색상으로 바꾸는 거죠 평균 값을 초과하지 못하는 값들은 어떻게 돼요? 기본 서식에 맞춰지겠죠 예제 1번. 기존에 적용되어 있는 서식을 네, 규칙 편집을 통해서 조건에 맞게끔 자, 수식을 편집한 다음에 그 값을 적용하는 것이 예제 1번입니다. 예제 2번은 더 쉽습니다. 시험정석 워크시트에서 녹색 채우기의 조건부 서식. 녹색 채우기에 조건부 서식이 무엇을 해라? 두 번째로 적용되도록 수정해라 자, 얘도 조건부 서식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색상으로 채워, 채워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워크시트에 어떤 특정 범위를 선택하라고 자, 문제 속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는 셀의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영역에다 그냥 마우스 클릭하시고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워크시트에 적용되어 있는 조건부 서식 다섯 개가 있고 자이 다섯 개 중에 녹색 채우기의 조건부 서식이 자 녹색 채우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다섯 번째 있잖아요 얘가 맞잖아 그렇죠 이 서식을 두 번째로 적용되도록 수정해라 즉 다섯 개 중에 이 조건부 서식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자, 우에 있는 것부터 가장 최근에 조건부 서식을 준 거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개 중에 이 녹색 채우기가 되어 있는 조건부 서식은 우선순위가 가장 낮잖아요. 다섯 번째 있으니까. 자, 이 우선순위를 두 번째로, 두 번째 우선순위가 나타나도록 순서를 바꾸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섯번째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시고 자 위에 보시면 새 규칙, 규칙 편집, 규칙 삭제, 중복된 규칙 그리고 위아래 화살표가 존재합니다 자 위쪽에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섯번째에 있었던 녹색 채우기 서식이 네번째로 옮겨졌죠? 예,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라? 한번더 클릭하고 한번더 눌러서 두 번째로 적용되도록 수식을 수정해라 자 그래서 예제 2번은 이 우선순위만 바꾸는 문제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한 번만 딱 풀어보고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을 보시게 되면 아 이런 거구나 정말 간단한 거죠 현재 워크시트에 적용되어 있는 조건부 서식의 규칙들을 찾아본 다음에 우선순위 순서만 바꿔주는 거니까이 화살표를 눌러주기만 하면 문제는 끝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섯 개의 조건부 서식 규칙 중에 두 번째로 옮겼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현재 워크시트의 데이터 값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네, 이 예제 2번은 문제가 풀이가 된 겁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자, 우리 전 시간부터 전 시간에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 조건부 서식을 수정하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다섯 개의 예제 문제를 풀었고요. 지금은 수정에 관련된 두 개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총 일곱 개 문제 중에서 실제 모스 2016 엑셀 엑트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조건부 서식에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이해를 했고. 그러면 시험에서는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죠. 어, 여러분들 조건부, 소, 조건부 소식에 관련된 문제 다 맞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